오, 좋습니다. 어, 네, 네, 네. 나이스 나이스. 여기 지금 좋아요. 자넷 이거 빼고. 수다. 자. 스. 네, 선수. 스. 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어? 이렇게 쳐 주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숨이 연무하실 때 지금 이것도 할줄 아시니까 뭔가 이렇게 쓱쓱 움직이다가 멋을 내실 때는 툭 이렇게 자주시면 되고. 네. 급하게 싸울 때는 쓱쓱 움직이다가 쫙툭쳐주시면돼요 네. 주변을 손이 그 필요에 따라서 같이 쓰시면 돼요꼭뭐 네. 틀렸다 이런게 아니니까 여기서 네. 무릎을 바깥쪽으로 들어는게 아니라 상대방은 주면에 있죠 무릎, 아. 네. 하나 그렇죠 둘.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팡! 차고 발스때바꾸는면 손을 딱 내리게 됩 팡! 차고 스, 팡! 차고 스, 손으로 네. 자이 팡! 고 스텝을 바꾸면서슥 셋을 팡! 발바닥을 밀어주세요 그래서 쭉. 네 좋습니다 셋 나이스 자, 일곱 후 네넷 후 좀만 뒤로 자, 아홉 후 좋습니다 움직열 오케이 네, 네. 몸짓거리게 내려요 그렇게 마시고 구조를 만들었으면 그냥 훅 정지듯이 확 보내주세요 네, 자신 있게 하나 그렇죠 지금 좋았어요 반대쪽 준비 둘축 앞으로 오고 한숨 좋습니다 세, 오케이 손 모양 남어주시고 하나 왔어 아, 됐죠 그러면 들어가면서 손에 공포하는 게 고수의, 고수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죽어 있잖아요. 하나, 파스, 파스, 파스, 파스. 자, 하나 둘, 둘, 셋, 둘, 다시, 하나, 둘, 셋, 네. 팔꿈치를 드는 게 아니고, 기본 자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때려주시면 돼요 어. 셋톡 쭉. 톡근서 네, 선생님 때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팔꿈치가 들리거든요 들리, 들리는게 아니라 요 자세에서 그대로 하나 둘셋 이렇게 예 네, 지금 딱 좋아요 그 다음에 제자리로 들어가고 다시 하나 둘셋 아시겠죠? 네 다시 그럼한번 해볼게요 왼쪽이 나타나고 시작! 며칠이 나이스! 며칠! 오케이, 자, 자 며칠이야. 며칠! 그렇죠. 며칠! 아, 며칠이 자, 며이스 자, 며칠이야. 치이야 자, 며기이야 자, 며칠이고 하나 오이기이 자, 멸치기 야 자, 며칠이야. 자, 며칠이야. 자, 며칠이야. 치며 멸치기 자, 며칠이야. 자, 며칠이야. 자, 며칠이야. 자, 치칠이야 자, 며칠이야. 자, 며칠이야. 자, 며칠이이이 지금 응. 좋습니다. 비우시고, 자 장문치기 한번 볼게요. 장문치 하나 둘셋 난차기 그렇죠. 치기 매치기 매치기 그렇죠. 아까. 로켓, 로촌, 로켓, 로촌, 로켓, 로촌, 로켓, 변차기. 아 나이스. 좋습니다. 면치기. 자, 면치기 아, 아, 둘, 셋. 로촌. 자, 면치기. 선배, 앞발 고등발지 그렇죠. 나이스. 우와.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선배 몸에 힘을 조금만 더 빼고 해보실게요. 몸에 힘 빼시고. 자, 선배 면치기 하고 후려차기. 면치기 후려차기. 면치기 후려차기. 그렇죠. 나이스. 자, 불러거라. 바로 사우마리 네. 베레